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은 태국에 계신 분들은 물론 태국으로 가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잔인한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방콕 통로의 유흥업소, 아유타의 새우시장 태국 남부 나라티와제 교도소 등에서 발생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태국 각지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 코로나 청정국으로 찬사를 받던 태국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을 정도니까요. 저희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태국의 코로나19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코리아시아TV에서는 4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경과 그리고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치 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이터통신의 지난 4월 하순 보도에 따르면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보고에 의거 지난 4월 23일 보고된 국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20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당시 집계기준 사망자는 4명이 늘로총 121명으로 누적 감염자 총계는 5만 183명에 달했습니다. 4월 중순 송클란이라는 태국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태국의 코로나19 3차 확산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 휴가 등을 위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0명 내외의 확진자들이 집계되던 태국은 4월부터 확진자 수가 세자리수를 돌파하며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송클란을 전후하여 1,000명을 넘겼고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1,500명을 넘어 하루 최대 2,000명을 초과하는 감염자가 무더기로 속출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변종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감염 확산은 끊일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송크란 이전부터 방콕 등에서 감염자가 증가해 송크란 휴일이 끝나면 감염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4월 18일부터 보다 엄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 학교휴교, 술집, 클럽, 가라오케, 성인 안마시수도 등의 운영을 금지시켰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알코올 음료 판매 금지와 영업시간 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났지만 코로나19 감염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3차 유행을 수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감염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규 사망자는 지난달 4월 17일부터 내일 나오고 있으며 최근 5월 3일에는 31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사망자 수는 15명, 5월 1일이 21명, 2일에도 21명으로 증가하다가 3일에는 31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일에는 조금 줄었지만 27명이나 되었으며 현재 중증 상태인 사람이 1009명에 이르고 이중 311명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4월 17일 시점에 99명으로 사망률은 0.24%였지만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망자도 계속 증가해 5월 4일 현재 총 사망자 수 303명에 사망률은 0.42%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은 결국 태국 내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페이스북 사용자인 어느 태국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며 가족 4명의 사진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태국인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살고 있는 온루소27의 자세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올리고 4일이 지난 데도 대리로 오지 않는다며 보건 당국에 빠른 병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태국에서는 끊임없이 속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로 인해 병상 등 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집안에서만 앓다가 사망하는 인원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연예인 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유명한 컴추원친씨가 4월 30일 아침 방콕 라마티 보디병원에서 6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컴 추원진 씨는 4월 1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후 폐렴 증세가 나타나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았지만 4월 29일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 길인 4월 30일 아침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컴 씨는 태국 연예계에서 최초로 나온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4월 24일 방콕시청 총사콘 대변인은 위험지역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던 방콕에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폐쇄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100% 착용하는 규칙을 따라달라고도 요청하였습니다. 방콕시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4월 26일부터 추가 폐쇄를 명령한 시설들은 다음 화면의 자막으로 보이는 바가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 2 6일부터 14일 동안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4월 29일 진행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코로나 감염 위험지역 분류를 변경하고 새로운 규제를 결정했습니다. 방콕, 촌부리, 치앙마이, 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무브라칸을 포함한 6개 지역을 최고수준 엄격관리지역인 다크레드존으로 분류하고 5월 1일부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감염 억제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최고수준 엄격관리지역의 규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외출시 또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명 이상 인원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음식점 영업시간은 21시까지이며 식당내에서 식사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시장과 편의점은 오전 4시부터 야간 23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술집, 클럽, 성인 안마시술소 등 유흥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모두 폐쇄됩니다. 쇼핑몰은 야간 2 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고객 판촉 활동이 금지됩니다. 교육기관은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수업이나 시험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엄격관리지역과 관리지역 구분 역시 안내해드립니다. 엄격관리지역입니다. 태국 내 45개주가 해당됩니다. 50명 이상의 행사 및 모임이 금지됩니다. 음식점 영업은 야간 21시까지이고 식당 내 식사는 가능하지만 모든 종류의 술을 포함한 알코올 음료 제공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은 23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쇼핑몰 영업은 야간 23시까지 가능합니다. 엄격관리지역인 레드존에 해당되는 지역은 화면에 다음과 같이 자막으로 표기되는 곳들이니 해당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관리지역입니다. 태국 내 26개주에 해당합니다. 음식점 영업은 23시까지이며 식당 내 식사는 가능하지만 주류 및 알코올 음료 판매는 금지됩니다. 쇼핑몰, 쇼핑몰 영업은 야간 23시까지 허용됩니다.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보여지는 곳들이 관리지역인 오렌지존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이번 명령으로 전국 모든 식당에서 주류를 포함한 알코올 음료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방금 안내해드린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조치와는 별도로 태국 동부의 싹케오주에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뿌라요 총리는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태국 각 도지사들에게 이동 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감염 방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는데요. 이것으로 싹케오주에서는 주류 판매를 완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고 나섰습니다. 식당뿐만이 아닌 편의점, 마트 등 상점에서도 술을 일체 판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케오주에서만 유효한 것이며 태국의 다른 주에서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방콕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명령이 발령될 것인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콕은 현재 태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코사무이, 코팡안, 코타오 등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있는 휴양지가 속한 남부 수라타니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4일부터 두명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라탄이 주정부에서는 5월 3일 그룹활동파티 가족이나 친구 및 직장에 노출되어 감염된 사람이 늘고 있어 거주지 또는 기타장소에서 친밀한 두명 이상의 활동이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5월 4일 발표에 따르면 수라탄이 주에서는 35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는 상당수의 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감염 확산이 전국으로 크게 번지면서, 결국 태국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방콕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콕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위반자에게는 최고 2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 내에서는 두명 이상 탑승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 내에 혼자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차에 탑승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탑승자가 가족일지라도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2세 미만의 유아는 아직 마스크를 벗는 방법을 알지 못해 질식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가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콕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화를 실시한 첫날 브라이오 태국 총리가 정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벌금이 부과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경 정부청사 에서 열린 백신 조달과 유통 관련 논의를 하는 회의에서 브라요 차노 차태국 총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이 sns에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시민들 사이에서 총리 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아싸윈 방콕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회의 후 총리는 나에게 회의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고 이에 그는 이러한 행위가 방콕식 공시를 어긴 것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뿌라요 찬호차 총리에게 6,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말 방송에서 다룬 바와 같이 방콕시청이 지난 3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말에만 오픈이 가능했던 짜뚜짝시장을 주 6일 오픈하기로 변경했었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결정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 6시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월요일은 청소를 위해 휴업을 결정했었으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짜뚜짝 주말 장에 평일영업을 6월까지 또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시장 내 시계탑 아래 예정되어 있던 모든 프로모션 활동도 이에 맞춰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짜뚜짝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전까지 방콕에서 꼭 가볼만한 추천 관광코스로 손꼽히는 곳이었으며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아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사라진 현재는 방문자가 크게 감소하여 문을 닫은 가게도 많습니다. 3차 대유행은 학교 개학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4월 27일 태국교육부는 5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신학기 시작을 결국 2주 연기에 6월 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5월 3일 기준 태국 23개 주에서 야간 외출 자제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지역 및 시간은 자막으로 표기되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은 태국의 외국인 입국 방침을 변경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코로나 변종이 태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하는 인원들 중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델리주재 태국대사관도 4월 25일자로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외에 입국 허가증을 5월 1일 도착부터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태국 국적자일 경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은 허가되지만 태국 입국 후 격리 검역 기간은 21일로 늘어납니다. 태국에서는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의 양성자가 확인되는 인도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데리에서 태국에 도착한 에어인디아 AI 0332편 승객 149명 가운데 인도 국적 7명이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규제 강화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가 치료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 논, 오비자, 스페셜 투어리스트 발급 등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치료 목적의 비자 발급 중단은 태국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 병상 부족과 의료 종사자 부족에 따른 것이며 중지 기간은 태국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라고 전해집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4월 29일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태국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 대한 격리기간을 다시 14일로 환원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을 포함한 이후 태국 내 입국자에 대해서 기존 10일에서 14일로 격리하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것은 5월 1일 이후 발행된 입국증명서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로써 5월 1일기에 그동안 7일 또는 10일 격리로 완화되었던 지침은 모두 철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존의 격리기간 14일을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7일 그밖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10일로 격리기간을 줄여 실시해 왔지만 이것을 다시 14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격리 중에는 치료나 코로나 검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방안에 있어야 하며 호텔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는 3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3차 코로나 유행이 진행 중인 태국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과 인도 등에서 들어올 수 있는 변종이 태국으로 전파된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콕의 코로나 감염 확산 사태는 수그러들 기미는커녕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빈민가로 알려진 크롱떠이 지역에서 304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콕시청은 4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크롱떠이 지역 중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세개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해 검사자 1 3 3 0명 중에서 99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감염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39개 커뮤니티 전 지역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감염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성자 대부분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크롱더의 지역에는 약 7만 5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당국은 감염사슬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콕시청은 크롱떠이 지역에서 1일 1,000명의 검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방콕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13,283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가장 감염자가 많았던 지역은 후에이 꽝으로 392명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감염자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나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콕에서 감염자가 많이 확인된 상위 1개 지역도 정부 기관에 의해 발표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후익광 392명, 딘댕 284명, 방켄 284명, 와타나 272명, 짜뚜짝 259명, 라프라오 230명, 왕통랑 225명, 방까피 215명, 수원루앙 211명, 파시짜론 186명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국이 이처럼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등의 조치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24일 태국에는 중국발 신호백 코로나19 백신에 추가 물량 50만 회분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태국에 도착한 신호백 백신은 총 250만 회분에 이르며 앞으로 5월 중순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회분의 신호백 백신이 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파비피라비르 또는 아비간 200만정이 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당 항바이러스약물은 일부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임상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는 등의 이유로 아직 코로나 치료제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4월 28일 60세 이상 노인과 7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접수를 개시합니다. 예약은 라인 전용 어플 머프롬을 이용하거나 병원에 연락하면 됩니다. 예방접종을 예약하기 전 라인 공식 계정인 머프롬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연후 다음 자막에 보이는 바와 같이 머프롬 공식 계정을 친구 추가합니다. 친구 추가 후 채팅창을 열어 등록을 누릅니다. 동의 버튼을 누른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요. 이용약관 및 조건을 필독한 후 동의를 누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티보건부차관은 60세 이상 노인 1170만 명 그리고 만성폐세폐질환, 심혈관질환, 만성신부전증, 뇌혈관질환, 비만, 암,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 약 430만 명에게 6월 7일부터 7월 3 1일 사이에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금까지 조달한 코로나 백신은 중국 시노백 백신 250만 회분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만 7천 회분이며 의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시노백, 3월 1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5월 중 시노백 백신 100만 회분을 수입하는 것 외에 태국 왕실산화 제약회사 공장 씨암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생산해서 6월에 공급을 시작해 연내 6,100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듯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5월 1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멈춘 사태로 벌어졌으며 이날 오후까지 접수된 예약은 약 30만건에 달했습니다. 당초 태국 보건부는 접종 개시는 6월 7일 예정이며 접종 대상자 중약 70%가 예약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냄새로 찾아내는 탐지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는 5월 초순에 코로나19 선별검사장에 탐지견이 배치되어 탐지견에 의한 코로나 양성자 판별이 실시됩니다. 이 탐지견은 열이나 기침 증상이 없어도 감염을 식별할 수 있어 검사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탐지견에게 땀을 닦은 면봉을 넣은 용기에 넣어 냄새를 맡도록 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것인데 만약 감염되었다고 판단하면 탐지견이 주저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이후 공식적인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쭐라롱곤 대학의 수의학부 까우리 박사인데요. 지난 3월 16일 태국에서 처음으로 냄새를 맡아 코로나19 양성자를 찾아내는 훈련을 받은 6마리의 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를 94.8% 정확도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공항에 실험적으로 탐지견을 배치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본격적인 관광이나 비니스 여행객 왕래 재개를 대비해 탐지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억배나 좋기 때문에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태국의 탐지견을 이용한 코로나 확진자 판별이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에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태국에 체류하시는 교민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태국에 갈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행업, 항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우울한 소식일 것이고요. 다음번 영상을 준비할 때에는 아무쪼록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에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달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니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